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태양광 컨트롤러는 PWM과 MPPT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MPPT가 비싸지만 휠이 좋다는 건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MPPT가 무엇인지, 왜 좋은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게 PWM이고, 이게 이피솔라네, m p p t 예요 자, 먼저 PWM. PWM이라고 적혀있네요. PWM 회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PWM 이런 건 Pulse w i 이 t h Modulation의 약자입니다. 뭐 영어지만 말 그대로 해석하면 펄스 주파수예요 주파수의 폭 조정, 주파수의 폭을 조정해가지고 전압을 낮추는 회로를 PWM 회로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아주 간단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아볼게요. 자, 그럼 1 8 v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1 8 v 회로를 하나 그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부하고 이게 뭘까요? SW 스위치 이 회로에서 만약에 이 스위치를 0.5초 간격으로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하면 어떤 전류가 나올까요?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1 8 v 트1 8 v 를켜 끄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0. 켜. 1. <웃음> 꺼. 0. 예. 네, 요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아주 간단한 PWM 회로예요 그러면 18V죠? 그리고 여기 0.5초. 여기 0.5초. 이거를 적분을 해버려. 적분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래프 안쪽에 면적을 구한다는 건데 아 적분이라고 하면 너무 힘든가? 그럼 이렇게 표현 할게요. 그 컨덴서라는 게 있죠. 컨덴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내뱉었다가 그거랑 인덕터 같은 부품을 사용하면 이 파형을 평탄화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이 빨간 선은 몇 볼트 정도 될까요? 네, 9볼트가 돼요. 네, 18볼트 전압을 스위치를 이용해서 껐다 켰다 해가지고 파형을 만들고 그 파형을 평탄화 시켜가지고, 직류 DC 18V를 DC 9V로 낮췄어요. 이것이 바로 PWM 회로입니다. 만약에 여기 시간 간격을 조정해. 시간 간격을 0.5가 아니라, 이게 0.8초. 그럼 이건 몇 초가 될까요? 0.2초. 0.2초. 이렇게 시간 간격을 조정하면은 이런 식이 나와요. 18V 곱하기, 5분의 4, 5분의 4 동안은 전기가 흐르고, 5분의 1 동안은 전기가 안 흐르고. 그러면 이거는 답이 어떻게 될까요? 미리 계산해 놨습니다. 이 간격을 조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펄스의 간격을 조정해서 전압을 낮추는 회로를 PWM 회로라고 부릅니다. 이 PWM, PWM 회로는 굉장히 간단하고 엄청나게 간단하죠? 간단하고 효율이 좋은 감압형 가마평. 감압형은 뭐야? 아래로 낮추는 DC-DC 컨버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태양광 컨트롤은 MPPT든 PWM든 다둘다 다. PWM 회로예요 다르지않아요 얘도 PWM이요 MPPT라고 부르더라도 근데 얘도 PWM인데 왜 MPPT라고 부를까요? 예, 그렇다면 MPPT는 무엇일까요? 저희 MPPT를 알아보기 전에 솔라셀의 특성에 대해 잠깐만 알아보겠습니다. 솔라셀 뭐죠? 태양광 패널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라고 다들 아시죠? 상대성 이론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 아닌 광전효과라는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광전효과 들어본 적 있어요? 요아니 뭐냐면 되게 쉬워. 금속에 태양광선을 쏘여주면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평하고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어. 어 그럼 뭔가 태양전지판의 원리가 이해가 될거 같지 않아요? 아 금속에 햇빛을 쏘여주면 전자가 튀어나오구나그 전자를 이용하면 바로 그게 태양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금속이 있습니다. 햇빛을 쪼여줘요. 전자가 튀어나와. 그런데 그 전자가 튀어나가는 방향은 랜덤이에요. 방향성이 없어요. 우리는 방향성이 없는 전자의 움직임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전류는 뭐예요?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전자를 쓰는 게 아니야. 전자는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도 양자거든.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전자의 흐름이에요. 근데 무작위 햇빛이 내려 져가지고 무작위로 튀어나온 자유 전자는 쓸 수가 없어. 음... 왜? 흐름이 없잖아. 왜냐면 네. 당구대에 구슬을 천 개쯤 깔아놓고 막 흔들어. 그 구슬에 흐름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광전 효과로 튀어나온 전자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서 쓰려면 방향성을 줘야 돼요. 무질서한 전자의 움직임에 방향성을 줘야 돼. 요 여기서부터 이제 난 고민이 돼. 이거를 중학교 과정으로 갈까, 고등학교 과정으로 갈까, 대학교 과정으로 갈까. <웃음> 중학교 과정도 있고, 고등학교 과정은 PN 다이오드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고, 대학교 과정으로 가면 방전 효과와 양자역학에서 나온 터널 효과까지 가야 돼. 중학교 <웃음> 나중에 시간 나면 옛날에 상대성 이론을 했던 것처럼. 방전 효과 한번 가봅시다. <웃음> 예, 오늘은 그럼 중학교 과정으로 가볼게요. 그, 금속에 햇빛을 주면 전자들이 튀어나온다. 근데 그 전자는 방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중학교 과정으로 되게 쉽게 갈게요. 네. 전기 움직임에 방향성을 주는 부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품 중에. 뭐가 있죠? LED. 다이오드. LED? 다이오드다이오드 다이오드 어떻게 하죠?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셀 자체를 다이오드로 만드는 거예요. 윗면과 아랫면을 다이오드로 만들어요. 그러면 저렇게 무작위하게 튀어나온 전자에 방향성이 생기면서 전기의 흐름이 생깁니다. 전기가 어떻게 흐르죠? 이렇게 흐려갈 르 거예요. 물론 전자는 반대로 가요. 네. 저렇게 흐름이 생겨요. 이게 바로 태양광 패널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초보자들을 위해서 복잡한 과정을 몽땅 떼어낸 사실은 약간 엉터리 설명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고등학교 과정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 다이오드 배우거든요. 안 배우나? 네, 안 배워요. 아니야, 그래. 배워. 그 다이오드 피엔 접합부에서 그 궁핍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배터리처럼 다이오드 안에서 전이차가 발생해 그 전의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0.7V 정도 돼요. 0.7V PN 접합부의 전의차예요. 음, 0.7V 그리고 이제 좀더 가면 전자가 왜 튀어나오는지 그건 이제 약간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가요. 터널 효과라고 있어. <웃음> 네, 어느 정도 에너지가 가해지면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튀어나오는지 근데 그게 참재밌어요 아날로그가 아니라 딱딱 디지털로 정해져 있어. 에너지의 양이. 네. 그런 거는 이제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런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태양광 패널의 원리. 햇빛을 내려주면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리고 그거를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방향성을 준다. 이거요? 다이오드예요. 윗면과 아랫면이. 그리고 요거 하나가 요거 하나가 솔라셀이거든요 요거 하나가 몇 볼트냐면 보통 우리는 0.5 볼트라고 불러요 그런 얘기는 들어봤죠 왜 0.5 볼트냐 이것도 간단히만 나갈게요 다이오드라고 했죠 태양광 패널은 네. 다이오드 자체 전압이 있어요 최대 전압이 0.7 볼트에요 음.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솔라셀의 특성 그래프를 찾아보면 항상 끝이 대부분 0.7V로 나와 있어요. 이건 PN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공핍 전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절로 생겨요 이건. 솔라셀이 0. 근데 솔라셀은 0.5V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광전효과를 통해가지고 튀어나온 전자의 양은 무한할까요? 정해져 있을 까요 양은 정해져 있어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건 뭐냐면 흐름의 양이 바뀌진 않는다는 거야 전류. 보세요. 이게 솔라셀이에요. 솔라셀이 0.1V, 여긴 전압이야. 암페어고. 만약에 10암페어의 전류를 쏟아낼 수 있는 솔라셀이 있다. 그러면 얘가 출력 0.1V로 전기를 내보내. 그럼 메다트를 내보낼까요? 10암페어 곱하기 0.1은 1W. 1W. 맞나? 네. 예, 네, 맞죠? 네. 그리고 만약에 0 3 v 로 출력 0.3V 출력으로 전기를 내보내요. 그럼 메다트가가니까 여기까지도 쉬워. 그 쉽게 쉽게서 해 가고 있어요. 0.3은 3마트. 그러면 10암페어로 0.5V 출력으로 네. 0.5 그시바라. 그러면 5와트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 0암로 근데 셀의 특성이 다이오드 특성이 이제 0 5 v 지난 암서는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는 내보낼 수 있는 전류는 급격히 줄어들어요. 0 6 v 트만 돼도 0 6 v 만 돼도 거의 1 0암어가 아니라 1 0암로쭉 가다가 0.1암 밖에 안돼는 0.06와트 자 그럼 우리는 이 솔라셀에서 몇 볼트로 전기를 뽑아 쓰는게 제일 전기를 많이 뽑아 쓰는거예요 0.5V 그래가지고 솔라셀의 전압은 0.5V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0.5V짜리 솔라셀을 연결해가지고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요. 만약에 0.5V짜리 0.5V짜리 36장을 36장을 직렬로 연결했다. 그럼 전압은 몇 V가 돼요? 18V 패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8V 패널이 최대 낼수 있는 전류는 얼마? 10A 그럼 이 패널의 출력은 180와트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이 180와트 패널에서 가장 전기를 효율적으로 뽑아 쓸수 있는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18. 아, 18 볼트 맞네. 0.5 바로 곱했으니까. 예, 네, 18 볼트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패널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뽑아 쓸수 낼수 있는 전압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거는 패널 뒤에 써 있습니다. 패널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오픈 서킷 볼티지랑 그러니까 아무것도 연결 안 했을 때 패널이 내는 전압 그리고 가장 일을 잘하는 전압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워킹 볼티지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 중에서 100W 패널은 18V 정도 되고요. 워킹 볼티지가 한 300와트급으로 됐다. 그러면 36V 정도 됩니다. 써 있어요. 이게 바로 태양광, 솔라셀이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랑 그 솔라셀을 조합해서 만든 패널 그리고 그 패널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뽑아 쓰는 방법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터넷에서 이제 카페들이 있어. 태양광 관련. 카페를 가가지고 그릴 때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PWM이랑 MPPT를 설명할 때 PWM 회로는 이거죠요 컨트롤러는 패널의 전압을 떨어뜨려서, 그죠. 렇 패널의 전압을 떨어뜨렸어. 근데 보통 우리가 전기가 있으면 전압을 떨어뜨리면 전류가 증가해요. 와트가 일정하다면. 근데 패널은 어때? 전압을 떨어뜨렸을 때도 내보내는 전류는 일정해요. PWM 회로는 어 전압을 떨어뜨렸는데 전류를 늘리지 않는데 표현이 그렇게 봐서는 늘리지 않아서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큼 효율이 떨어집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옳은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No. 전압이 떨어지는 건 누구야? 떨어뜨린건 얘가 맞지. 전압이 떨어져도 떨어진 만큼 더 많은 전류를 보내주지 않는 건 PWM의 특징이 아니라 태양광 패널의 특징이에요. PWM 충전 회로를 사용하면은 얘는 패널에 장착하는 순간 뭐로 작동을 하냐면 일종의 부하로 작동을 해요. 자, 부하, 저항, 저항이 생기면 전압은 어떻게 되죠? 내려가요. 부하가 딱 들어가가지고 5V, 0 5V로 0 5 v 로 생산했던 패널이 네. 셀이 0.4V로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해. 그러면, 생산량의 20%를 까먹게 되는 거죠 네. 요 PWM이라는 건그 태양광 패널의 전압을 아까 태양광 패널 18V죠 이걸로 배터리를 충전하면 안 돼요 전압이 너무 높아서 이 전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의 충전 전압까지 떨어뜨려서 네. 원활한 충전을 하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회로예요 그런데 이게 패널의 부하로 작용하는 순간 패널 생산 전압이 떨어져 버려요. 그 떨어지는 전압만큼 효율은 잃어버리게 된다. 나빠진다. 그렇다면 MPPT는 무엇일까요? MPPT. 자, MPPT 네이버 검색해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진짜 웃기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설명. 그 태양의 고도가 시간에 변하는 것을 고려하여 낮에 올려놓고 올라갔다가 저녁에 내려가죠? 네. 그, 최대의 전력 생산 효율점을 찾는 게 MPPT래. 이게 무슨 액세서리인지. <웃음> 자, 태양의 고도를 따라가는 건 MPPT가 아니에요. 트래커라고 불러요. 가끔 그 태양광 발전 단지 보면 그런 거본적 있나요? 사막인데, 와, 태양의 위치를 패널이 쫓아가.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아, 네. 이게 뭐냐면 그거는 태양의 와. 위치를 찾는 트래킹 센서와 밑에 서버 모터 달았겠지 네. 그래서 태양의 위치를 계속 트래킹 네.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MPPT라는 개념이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그게 MPPT보다 효율은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트래킹 시스템에 문제가 뭔지 알아요? 구축 시스템이 비용이 많더라고요 어, 패널 한 장에 300W 요새 20만원이라고 칩시다 트래킹 모터 40만원이야 <웃음> 그럼 여러분들이 땅이 많다면 땅이 많다면 트래킹 모터를 설치하는 게 이익일까요? 아니면 패널을 두 장을 더 다는 게 이익일까요? 패널 그렇죠. 두장더 다는 게 아직은 이익이에요. 그리고 트래킹 모터도 또 이런 문제도 있어. 전기를 소비해.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게 아직은 그렇게 대중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MPPT는 뭐냐? MPPT를 글자로 적었어요. 이거 스펠링 맞나? 막 적어가지고. Maximum Powerpoint Tracking s y s 이에요 그러니까 맥시멈, 최고로 파워를 낼수 있는 포인트라는 건 전압이에요. 태양의 위치가 아니라 전압이야. 포인트를 트래킹하는 회로예요. 이건 뭐다? 뭘 추적할까? 그럼 MPPT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 패널이 낼수 있는 최고의 효율. 전압. 네. 워킹 전압을, 워킹 볼티지를 추적하는 기능이 달린 게 MPPT라고 부르는 컨트롤러예요 음. 추적만 하는 거야 그런 다면 전압 다운 네. 배터리 전압으로 변하는 누가 MPPT 안에도 이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안에 들어있어 네. 둘은 다른 개념이야 MPPT는 파워포인트를 전압을 이 네. 패널의 가장 효율이 높은 전압을 추적하는 거고 네. 결국 네. 이 회, 안에도 PWM이 <웃음> 들어있습니다 음. 네. 둘은 같은 개념이 아니잖아. 근데 편의상 네. MPPT, PWM 회로 하면 길잖아. 네. 이거는 MPPT, 이거는 PWM 그렇게 부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MPPT에 한 줄로 요약하면 MPPT는 태양광 패널의 워킹 볼티지를 추적할 수 있는 회로를 가지고 있는 PWM 충전 회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MPPT는 태양광 패널의 워킹 볼티지를 추적할 수 있는 충전회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MPPT가 있을 거예요 네. 아니면 PWM도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좋은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나만 있으면 되냐면 테스터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테스터기를 전압이나 직류 전압 그리고 여러분들의 태양광 컨트롤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낮시간에 네. 아 물론 여러분들은 저거 하나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패널에 워킹전압이 동작전압이 몇 볼트인지는 알아야 돼요. 패널 뒤에 써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게 패널을 다 자동차 지붕에 붙여버렸네 붙이기 전에 테스트해야 돼 <웃음> 이거 한번 재보자고 뜯어볼 수 없잖아 근데 대부분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100W 패널은 워킹전압이 18V다 그리고 300W 정도 되면 36V 나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하잖아 결국 아까 얘기한 태양광 패널이 뭐 전기를 생산하고 그런 거안 궁금해 내가 궁금한 건 뭐다? 네. 내 거가 얼마나 좋은지 네. <웃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가 열심히 일을 할때 컨트롤에 러 보면 은 그림이 있어요 여기 패널 그림 있네요? 네. 배터리 그림 있고 네. 어디에 전압을 측정해 보냐면 패널 그림 있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측정해. 어... 측정했을 때 태양광 패널에 워킹 전압에 가장 근접하게 나오면 네. 짱 좋은 컨트롤러예요. 만약에 내가 300W 쓴다. 그럼 36V예요. 딱 찍어봤는데 35V 넘어가면 어 좋은 거예요. 95% 이상입니다. 효율이근데 <웃음> 36V 패널 쓰는데 여기 딱 찍어봤어, PWM. 아, 27V가 나와요. 그럼 하, 바꾸셔야 됩니다 물요 여러분들의 컨트롤러를요 나 계산하는 것도 간단해요 이것만 해주면 돼 만약에 내가 36V 패널을 쓴다 찍었을 때 27V가 나왔어 그러면 내 컨트롤러의 기본 효율 PWN 효율 뺀 거예요 변화 효율 빼고 받아들이는 효율 계산해보면 2 7 나누기 36은 0 7 5요 효율 몇 퍼센트 날아갔다? 25%가 25 25%가, 아이고, 그냥 날아갔습니다.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데 내 패널 전압이 36볼트인데 딱 찍었는데 34볼트가 나왔어. 어우, 그러면 34 나누기. 36하면 0.94 음. 효율이 94%나 나온 거예요. 음. 보통 MPPT 같은 경우는 매뉴얼 보면 효율이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냐면 최대 효율이죠. 음. 자기네들이 측정했을 때 최대값 음. 97%라고 나옵니다. 음. 그렇게 선전을 해. 네, 이거는 아주 이상적인 환경에서 97%가 나오고요. 음. 실제로는 제가 테스트해보면 9 0 4, 5% 정도 나와요. 그러면 내 컨트롤의 효율은 94, 5%일까요? 질문이에요. 음... 이게 네. MPPT 개발사들의 약간 말장난이 섞여 있어요. 음... 방금 얘기했지만 이전압가지고 따진 건 뭐냐면 어딜 찍었죠, 우리는? 여기서 측정 입력부를 측정한 거예요. 아. 이 97%, 95% 그거는 변환 효율이 아니에요. 다운시키는 효율은 살짝 빼고 뭐만 네. 트래킹 했을 때 효율만 딱 적어놔. 음. MPPT 효율이라고 그래. 딱 MPPT 효율은 97% 맞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운될 때보다 PWM 회로 거치죠. 네. 거기서 적게는 5%, 많게는 10%가 날아갑니다. 이런 참 말장난을 좋아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MPPT라고 해야 될 효율은 몇 퍼센트다? 85%예요. 왜 트래킹효율 97% 변환효율 보수적으로 10% 빼면 이런 얘기는 매뉴얼에 안 적혀있더라고 이피솔라도 그래 안 적혀있어 음... 왜안 적어놓을까? 트래킹효율만 적어놓고 왜 변환효율은 안 적어놓을까? 큰 숫자를 써야지 아, 네. 그래 큰 숫자를 써야지 예 네. 이런 네. 네, 말장난이 있습니다 네. 공장도 그렇고 판매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적어놓지 않았나? <웃음> 네, 그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론이었어요. 그럼 이번엔 이 이론이 맞는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이론에 맞게 실제로 효율 차이가 나는지 PWM과 MPPT가 효율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세 종류의 태양광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거 PWM 이것은 그 그래도 그 가장 좋다는 이피솔라 요거는 우리 주행충전기를 살짝 개조를 했어요 PWM 회로를 넣어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납땜물이 약간 <웃음> 자 그럼 먼저 PWM부터 테스트 들어갈게요 저희는 여기 실내에 요 태양광 패널이 없어가지고 패널과 동일한 환경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전원장치고요 출력전압 18V 그리고, 전류는 7A에 맞춰 놨어요. 칠판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18V 곱하기 7A 하면, 몇와트가 나오죠? 는 56, 126W. 얘는 126W짜리 태양광 패널입니다. 그러면, 먼저 PWM부터 들어갑니다. 18V 보이죠? 네. 전류는? 7A에 세팅했어요. 그럼 출력은 126W입니다. PWM 들어갑니다. 여기 와트수도 표시돼. 바로 딱 변하죠? 전압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부하가 걸리니까 패널의 전압이 떨어집니다. 네. 아. PWM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건 좀 심하게 후진 PWM이에요. 7A 정확히 찍히죠? 네. 아까 18에서 얼마나 떨어졌어? 음, 13까지죠. 13까지 떨어졌죠. 그럼 대략 20% 날아간 거라고 보면 돼요. 효율이. 컨트롤러 하나 때문에. 그럼 실제로, 얼마큼 충전이 됩니까? 92W. 음. 칠판에 적고 올게요. 1번. PWM. 몇 아트요? 92W. 2번. EP. 솔라. 3번. 정체를 알수 없는. <웃음> 한번 그럼 이제 이피솔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MPPT가 네. 트래킹가는 과정을 실제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보려면 여길 기 보면 됩니다. 충전량 이피솔라 이피솔라 같은 경우는 중국 제품인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이 아니죠. 개인용, 저가용, 부급형, MPPT 컨트롤러 중에서 제가 테스트템 바로는 그 세계에서 제일 좋아 요월지장 좋아요 고장도 안나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꼽아 꼽고 자불 들어왔죠 그럼 이제 바로 태양광 패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뚜루루루루 뚜야 보세요 트래킹 하는 중이에요 충전 안해주죠? 네. 트래킹하고 있어 하다가 어느 순간 충전량을 늘리면서 전압을 살살살살 살살 높이고 있는거예요요 음. 패널이 몇 볼트짜리일까 어? 충전량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자7한편 찍었죠 찍었는데 전압이 떨어지니까 또 어때? 음. 전압을 계속 입력전압을 늦췄다 낮췄다 하면서 네. 맥시멈 파워포인트를 찾고 있는거예요 음. 전압이 몇 볼트까지 떨어지죠? 자16이 정도면 17까지 봐줘도 돼 음. 그리고 실제 충전되는 양을 보겠습니다. 112와트 칠판에 적을게요 이피솔라 112와트 MPPT랑 PWM 차이 느껴지시나요? 음.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20와트 차이밖에 안 나네. 근데 비율로 보면 20% 차이에요. 20% 여러분 그러잖아요 태양광 패널 효율 1%에 연연하시잖아요 <웃음> 어떤 분들은 근데 컨트롤에 따라가지고 실제 발전되는 전기량이 20%까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 p w m 은좀 너무 많이 떨어뜨려 전하네자 그럼 이제 세 번째 3번 타자 가보겠습니다. 내 3번 타재를왜 가볼까? 잘니다 어? <웃음> 결과가 잘 나왔어 <웃음> 아 이거 왜 이렇게 나왔지? 이해가 안 되니 이거 사실 저거예요 뭐냐면 그런 게 있더라고 뭐지? 우리 호주에서 만든 거 레드아크 아, 그게 주행 충전기랑 태양광이 둘다 된데 아직 거못 만들겠어?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아웃이 어디입니까? 자, 배터리를 먼저 연결하고요. 마치 V-in. 트래킹하고 있어. 자, 트래킹 몇 볼트까지 올라갑니까? 아, 근데 저, 저 트래킹할 때 지금 17볼트 간단히 넘었고요. 이건 사실 그 칩은 미제 썼어요. 이것도 그래. 칩을 사면 설계도는 준다. 음. 설계도를 그 프로그램에 넣고 엔터를 누르면 기판 모양이 나온다. 그 다음에 나트웍을 맡기면 아줌마가 패턴을 그려준다. <웃음> 그리고 로봇이 찍어냅니다. 아 근데 여기 DCDC 변환 효율이 저거보다 압도적으로 좋네. 자 지금 트레킹은 거의 17.5V 가까이 되고요. 지금 충전 전압은 120위 아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17도 됐다가 121도 됐다가 네. 대략 적고 오자 또 트레킹 간격이 너무 짧네요. 118로 할까? 120으로 적을까 118? 118 접자. 어이 정도 차이 큰 거야. 예, 오늘은 태양광 패널의 원리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아봤고 MPPT 컨트롤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가 트래킹을 얼마나 잘하는지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뭐 하나 필요하겠죠?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아, 첫 번째, 내네 패널의 동작 전압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테스터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태양광 패널이 일하고 있을 때, 컨트롤러가 일하고 있을 때어디를 측정하라고요?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를 딱 측정했을 때 전압과 태양광 패널의 전압 차이가 적을수록 좋은 컨트롤러예요 그리고 이론을 먼저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험을 해봤죠. PWM과 MPPT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MPPT가 트래킹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1번 PWM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널은 18V에 7A 126W짜리였어요. 자, PWM 92W 나왔습니다. 충전량 7 7 3고요 27% 날아갔습니다. 자, 이피솔라 112W 나왔고요 88%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00W 패널 가지고 이피솔라를 이용해서 충전한다. 아주 좋은 환경에서 완벽하게 최적화되는 환경에서 메트트까지 기대할 수 있다? 88W까지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저희 한번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저 정체를 알수 없는 컨트롤러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118 넘었고요. 어, 90% 가뿐하게 넘었는데요. 93% 잘 만들었네. 응. 음. <웃음> 네. 오늘은 최대한 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엉터리 설명도 너무 많았어요. 아마 전문가들이 본다면 막 뭐라 뭐라 할 정도로 엉터리로 설명을 했어요. 특히 아까 태양광 패널 다이오드 <웃음>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지 않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해를 어떤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